같이 아침 한자 아침에 운동하러 가는 건 아니고 <웃음> 쌀가루어 오늘 왜이렇게 춥냐 <웃음> 자쌀 셰프 갑니다 집으로 자 잠깐 자고 일어나서 작업을 해볼게. 잠깐 왔고자나는1837블랙키 <웃음> 빨리 구워라내가 먹을 건 아니지만 저희는 립껀데 아, 아, 다른 약속 있으세요? 그래서 그냥 만들었는데 속도는 네. 조절할 수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여기 는 샘플 로뽀을먹 으면서 영상 작업 을 작업 하 면서 효소 좋아 엄 마가 먹 으라고 해서 효소 좋아 랑칼슘도먹었 습니다. 음. 음. 컴퓨터 모니터 챙기 면서 비타민 하나 먹 습니다. 자, 아, 가 네. 일단 챙기고 쌀 올려놓고 쌀두개 올려, 아, 일단 넣어놓고 쌀두개 대신 음, 봅시다. 아, 방청소 지금 끝났고, 들어왔습니다. 아, 염색을 하면서 영상편집은 이걸로 할 겁니다. 파란색 헬로버블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 더 써, 섞어봅시다. 음, 노란색이 됐어요. 자 섞어봅시다. 파란색이 나오나요? 네, 파란색으로 염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브이로그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 하고, 네, 지금 머리색 어떤가요? 잘 나왔나요? 음, 란색 <웃음> 네, 먹는 게 추돌이었습니다. 음. 자, 브용8그 백신 양, 그리상등두개 모더라고 하네요. 자, 브이로그 지금 이든 거, 약을 걸어놓고, 영상 들어온 거, 지금 열심히, 주변엔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입니 아침에는 엘티비타민 하나랑 그리고 유산균 이렇게 먹고 자 그럼 서울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껌을 좀 씹으려고 합니다 라인 민트향 네. 자 어, 끝내고 숙소로 가봅시다 자, 자. <웃음> 아, 일찍 숙소에서 디즈니 플러스로 영화 한편 때리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음. 칼슘입니다 칼슘 먹고 센트롬 음. 먹고 그리고 수면을 먹고 자연식 어. 좋은 아침입니다 음. 자, 아침에 아침으로 어, 멀티비타민이랑 음... 자, 단 중으로 비타민 D였나? 그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다네이 네. 음... 저에서 정리합시다 자 일단 차에 다시 주물을 다집어놓고자 어, 오늘은 휴대차고 오늘 고 아침 센트로 먹고 오늘 아침입니다 <웃음> 자 아침에는 체온 다음 소서랑 아주 그, 사무실 잠깐 들렸다가 됐습니다 <웃음> 이거 제가 먹는 거 아닌데요? 자 <웃음> 전시회 구경하고 이제 집으로 자의이좋아모이사정 하나 먹고 너무 피곤해서, 너무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아메리카노 하나 샀습니다. 아. 집도 착 이제 컴퓨터 설치하고. 내일 전시회 갔던 거 편집 좀 하고, 이제 수면한 하나 먹고 자도록. 아, 좀 아침. 음. 아, 아침에 일어나서 영상 편집을 해봅시다. 자, 소금. 네, 호프솔티 있어서 소금, 조금 하고 편집하면 니다 자, 어제 갔다 온 문구산업전 렌더링 시작! 아빠가 드릴로 오라 해서 지금 오시러 가고 있습니다. 이마트! 어디? 오늘 네. 일찍 살래? <웃음> 일찍 자야지. 좀 낫지. 한번 가봅시다. 저 커피, 커피 커피. 자. 심는 커피 먹고 뛰다가 저상으로 가려고 서친하고좀같으로가다 이게 거 아니야? 오빠 있는데요. 어, 돈가스를 고 있어. 오빠 못 먹고 있는데. 어, <목소리> 아. 과 따뜻한 티, 민트티에요, 민트티, 민트티, 벨크로 민트 머지면서 게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버워